6.25 전쟁 당시 김포 비행장을 사수하다 전사한 개화산 전투 호공 영령들의 넋을 기르기 위한 충원 위령제가 지난 16일 개화산 충원 위령탑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위령제에는 개화산 전투 전사자 유족회를 비롯해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지역 인사 등이 참석해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어 유족과 지역 주요 인사, 군 관계자들의 헌화와 분양이 있었습니다.